하고 서울나들이 가고 싶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소에는 바로 한편과 또 한편엔 내깎게 무슨 여행이여 어머니 아버지 말대로 얼른 결혼이나 해서 농사나 짓고 집안일이나 하지 라고 하는 이 구시대적인 가치관과 신시대적인 가치관이 충돌할 때 생긴 민요가 바로 이서도임묘 신고산 타령인데 그렇다면 국고산에 사는 이 소녀 떠나는 기차를 바라보며 노래를 해보 어이 항우된 어디인다 흙이 덩그러니 떠있네 신고선이 꾸루르 경성차 도나는 소리에 구고선 군대의끼 설레 아, 대인공이 좋은 벌판에서 농부와시집살이 그거 말고는 꿈이랄 것도 없이 그냥 살았는데 저 아래 밤낮 없이 불밝히고 멋진 옷 입은 청춘들이 가득 경성행기차 경적소리에서의 마음은 설레더라 아강너랑어야강야아강어야어강야강 다사이네 산수가 하네 얼굴 라설큐라있는데 나는 언제나, 월 얼마나 허리에 다리를 감싸고 나와 허가 너한 너야 어허월 저희가 그 다음 곡은 이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 네, 준비해 봤는데, 우리 친구들 바나나 차차라고 알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연주를 하면 같이 따라 불러줄 수 있어요? 자, 다음 곡 바나나 차차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서구 힐링더스킹으로 만나게 됐어요. 또 저희들이 자작곡이 있거든요. 또 밴드라서 발매한 노래들이 있어서 그런 노래도 들려드리고 하는 노래를 가지려고 해요. 다음 곡은 저희 1253의 자작곡을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트립이라는 곡이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는 갑자기 떠나는 그런 기분 좋은 행 행 여행에 대한 노래거든요 이 노래는 아직 발매는 안됐고 지금 준비 중인데요 좀 기다리시면 들을 수 있고 아직 발매 전이라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실 수 들으실 적은 기회가 쉽지 않은데 오늘 저희가 또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1, 2, 5, 3의 데이트립 들려드릴게요